1 k g 이거는 6kg 짜리 이런 것들은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7월 14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영상 보시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경매장 기둥번호와 점포명이 있고요 점포 위치는 지도 위에 V자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점포 연락처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의 촬영시간은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입니다. 그러면 제 동선표 보시면서 바로 장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은 곳은 B11번 킹구수산으로 왔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물건이 많이 없었어요. 음, 뭐 요새 계속 날씨가 좀 안좋았죠? 그래서 그 해상 날씨도 별로 안 좋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물량이 많이 적은 그런 날이었어요 원래 여름 되면 수산물 양이 좀 많이 줄기는 해요 네, 금태인데 가격 괜찮았어요 좀큰 것들은 벌써 다 빠졌다고 하네요 네, 요거는 이제 새꼬시로 이게 예, 썰어서 먹을 수 있는 크기의 병어고요 요즘 정갱이 구이나 조림하는 것도 맛이 괜찮아요 기름이 아주 잘차 있는 시기라서요 그리고 오늘 활어가 거의 없다고 하고 제빵어가 좀 가격이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빵어는 뒤에도 나오니까 영상에서 또 보시죠 자 비육시육 돼지수산으로 왔고요 엄청 큰 자연산 농어예요 요즘 가끔 이렇게 대물농어들이 보이네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르고요. 자연산 감성도 가끔 요새 이렇게 좀 보이는 편이고요. 벤자리는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33,000원 이었고요. 놀라임이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자, 민원인데 엄청 가격이 비싸요. 7만원. 그러니까 연중 가장 비싼 시기가 지금이에요. 또 이제 제방어가 오늘 가격이 전체적으로 좋아서 6 k g 짜리 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사이즈 구요 한4 k g 짜리도 24,000원 인가 가격이 조금 많이 내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구요 돌가자미는 가격 많이 올랐어요 새우 들어나 본데 이게 뭔가 들었다 봤더니 자연산 전복 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크기에 따라서 좀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이날 판매 하셨어요 자, 이거 참돔 자연산이고요. 이거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찍은 거예요. 우럭도 가격 뭐 자연산인데 크기에 따라서 좀 가격 괜찮은 것 같고요. 고등어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 그 심해사바라고 하죠. 초절임하는 용도 사용을 하면 좋고요. 이제 전갱이는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오늘 금태 가격 괜찮은 편이고요. 또 게르치, 이것도 금태처럼 아주 기름지고 맛이 좋은 생선입니다. 금눈돔인데 이건 일본산이에요. 금눈돔은 눈이 금색이죠. 그래서 이렇게 금빛이 나는 눈 갖고 있으면 선도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비싼 그런 생선 중에 하나예요. 요즘 이렇게 새끼다롱어가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흰다리새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을 보통 저거 한 박스에 한 20마리, 2무세마리 25마리 한 요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치가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통발 단새우는 7만원, 절망은 한 5만원 선, 한 요정도 4, 5만원 선 요정도 됐고 삼치, 삼치 고르실 때는 이렇게 푸른빛 나는, 초록빛 나는 삼치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청어도 많이 비쌌죠. 이제 B5번 시내 수산으로 왔습니다. 네, 참돔 3kg 아, 크기 괜찮죠? 가격이 조금 내려서좀 다행이에요 참돔 가격은. 완도 광어 완두강어 3kg. 도어는 특별하게 가격 변화가 없어요. 거의 무슨 공산품처럼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28,000원. 그리고 이제 능성어가 요새 계속 잘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1kg 후반대고 엄청 큰그 능성어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광어예요. 만 어... 그 완도 광어가 워낙 비싸니까 이제 제주 광어도 이렇게 들여다 놓으세요. 이렇게 좀 작은 음, 완도 광어들도 있고요. 그리고 놀래미가 있는데 조금 잘 자래요. 음, 그래서 그잘 자란 사이즈인데 저거 이제 네 마리 해가지고 이제 만 원에 판매를 하셨어요. 자, C4번 한길통상으로 왔습니다. 연어 가격 지난주와 특별하게 변화가 없이 키로 24,000원 이에요. 어, 요거는 이제 가성비 참돔이라고 하는데 크기가 조금 작은, 음, 그런 참돔들이구요. 무전매가리, 보통 병어돔 이렇게 상인들이 많이 말을 하죠. 굉장히 저렴한 생선입니다. 혹시 휴가지에 가서 저 생선 보시면은, 어, 이렇게 간혹 가다 이제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잿방어 여기도 키로 28,000원이었구요 조금 작은 거는 더 가격이 저렴했었대요 한2 5 0 0 0원까지 있었구요 네, 오늘 가장 놀란 시세는 농어였어요 네, 키로 25,000원 아마 제가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비싼 날이 아닐까 싶어요 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완도 강원대구 한 4kg 정도 돼 보이는 이제 그런 광어구요 그리 조금 작은 것들, 그러니까 참돔도 조금 작은 것들은 가격이 조금 저렴해요. 그런데 대신대로 광어나 참돔은 뭐 농어도 그렇고 한 3kg 이상 짜리가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뭐 광어 같은 경우는 2kg대하고 3kg대하고 수율도 좀 달라요. 한 1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큰 걸로 어 구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광어가 있죠. c 시 6번 오복상해로 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참돔은 가격이 동일해요. 광어 같은 경우도 이제 완도 광어 기준으로 해서 키로 28,000원, 3 k 로 이상 되는 것들 네, 이렇게 시세가 됐습니다. 크게 참돔 광어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가격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우럭 양식들이 조금 오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빵인데 이거 4 k 로짜리는 2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꽤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6kg짜리 엄청 크죠. 제빵어는늘 말씀드리지만 숙성한 거와 숙성하지 않은 거는 맛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숙성해서 하루 이상은 꼭 하셔갖고 드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농어 요새 뭐 자연산 농어 괜찮게 <웃음> 아, 아주 맛이 좋을 때예요. 그리고 벤자리는 뭐 32,000원 어, 이렇게 시세가 됐고요. 제 광어는 뭐 제주산이든 광, 완도산이든 크게 가격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 참돔 같은 경우도 어, 특별하게 이제 가격 변화가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농어죠. 어, 농어가 지난주 2만원이었는데, 이번주 2만 5천원으로 가격이 갑자기 이제 올랐습니다. 네, 이제 각광률 경매장으로 왔어요. 어, 그래서 한참 이제 킹크랩 경매를 하고 있고요. 오늘의 물량표를 조금 보게 되면은 대게는 270kg, 왕게는 2,000kg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요 이제 킹크랩 같은 경우는 오늘하고 어제하고 조금 물량이 좀 들어온 편이고 대개는 계속해서 물량이 없어요 이제 그 이유가 이 지금 휴가철 이잖아요 그래서 산지에서 올라오지를 않아요 이제 일단 거기서 판매가 잘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 주로 이제 매입을 해서 지금 노량진 시장으로 많은 물량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점포가 한 칸씩 이제 왼쪽으로 시계방향으로 이제 옮긴대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가보셨던 분들은 이제 그 보셨던 점포에서 한 칸씩 옆으로 이제 가셔야지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킹크랩 선어인데 키로에 3만 0천원이었고요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브라운도 좀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찰되는 그런 킹크랩들도 있는데 이 킹크랩 보면은 이거 약간 색깔이 좀 거뭇거뭇 하잖아요 이건 약간 수조에서 좀 오래 있는 것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품질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이 색깔이 좀 밝은 색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소매점인 믿음수산으로 왔고요. 여기도 이제 브라운 킹크랩이 많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키로에 49,000원에 오늘 이렇게 시세가 됐고요. 꼭 다리가 맛동산처럼 생겼어요. 조금 이렇게 진한 맛이 있어서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블루킹크랩 화어 절지가 좀 있었고요. 이제 레드킹크랩도 오늘 있었습니다. 이제 선어 블루킹크랩 요거는 조금 잘 골라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믿음수산 밴드의매 시세가 올라오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그날그날 시세를 조금 파악하시면 좋고요 여긴 또 낮에 방문해서 구입 가능하세요 그 대신에 미리 전화로 재고 여부 문의하고 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찜이나 퀵 택배, 고속버스 택배 다 됩니다 그래서 매일 올라오는 예약 게시판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 이용해서 미리 예약해서 나중에 픽업도 가능하세요 자 동양물산 전복 전문점으로 제가 왔습니다 영업시간은 경매장하고 동일해 보통 오전 9시 반이면 문 닫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긴 제로페이 수산대전 사용 가능합니다. 네, 전체적인 가격은 요새 전복 가격이 살짝 내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어, 그래서 어. 뭐 그렇다고 작년처럼 확 내린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이제, 폐류보로, 이제, 다시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전복인데, 두 종류가 있어요. 저거, 하나는 이렇게 따닥따닥 잘 붙어 있죠. 잘 붙어 있는 게더 싱싱하고 좋은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좀 선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랑 새조개 살, 어, 가격이 많이 착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도 한 12,000원 선 계속 유지했었는데, 오늘 이제 8,000원이었고요. 노랑 새조개는 요새 계속해서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참소라 요거는 가격이 많이 저렴해 지금 가격이에요. 지금 이 작은 거고요. 이제 왼쪽 거는 이제 중간 거, 오른쪽 게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자가 5kg가 4만 2천 원이었으니까 음 가격 아주 좋고요. 이거 백합이 나오는데 백합 지금 금목이금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산지에서 이제 이렇게 저장해 놓은 거 이제 요거를 이제 시장으로 올린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모시조개, 동죽, 이렇게 있었고, 여기도 흰다리새우. 아, 흰다리새우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비슷비슷한데, 요, 이제 구입하실 때, 이제 크기, 시야를 좀 보시고, 중화새우, 보통 이거 시바새우라고 하죠. 발음 조심해야지 돼요. 이제 요거, 이제 가격 저렴하게 예, 나왔고요. 이제 멍게는 이제 양에 따라서 만원짜리 있고, 이만원짜리 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미더독도 저 지난 초창기에 비하면 시즌 초에 비해서는 한 만원정도 저렴해진거에요. 네 이제 초이스수산으로 왔고요 이제 금태인데 이제 24마리짜리에요. 한 400g 정도 좀 넘게 나오는 크기라고 하는데 35만원. 요거는 45만원. 네, 근데 이제 아직겠죠이거 박스로 판매를 하세요. 네, 노란 가오리. 네, 여름에 좋죠. 요즘 오징어 가격이 굉장히 괜찮아요. 네, 3만 원대가 거의 많고요. 뭐 전갱이 여섯 마리짜리인데 이거 아주 선도가 아주 좋았어요. 이건 횟감으로 가능한 그런 선도고요. 그리고 이제 갈치인데 아, 요번에 이제 6kg가 담겨져 있는 박스라고 하네요. 네, 이제 B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배가 터진 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먹기에는 B급으로 좀 저렴한 거 구입해다가 이제 먹어,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장에는 이제 B급이 이렇게 늘 있긴 있어요 음. 그래서 B급도 좀잘 보셔서 배가 좀덜 터진 거를 좀 고르는 게또 하나의 팁이 겠죠 이십 네, 23마리 그러니까 CR이 조금 되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자, 초원수산으로 이제 왔습니다. 아, 피모노 가격은 뭐 1kg대 중반에 있는 것들은 거의 가격 변화가 없어요. 음. 단새우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2kg, 4만원 정도면 이제 그냥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밑으로 막더 이상 내려가거나 하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민어 선어인데 음, 좀 가격이 좀 가죠. 아무래도 복날을 앞두고 있어서 확실히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약 이런 거 이제 선어 같은 거 사다가 저렴할 때 사다가 전체적으로 탕으로 끓이고 전으로 부쳐 먹는 것도 아주 좋아요. 어, 황돔 크기가 아주 좋아요. 마리당 5,500원 마리당 5,500원 돌뱅이 하나 28,000원 저 4인3 도미 키로에 9원 저렴한 저런 도미 같은 거 이제 조려 먹으면 아주 좋아요 자 C13은 영남하기로 왔고요 어. 이제 대구는 CR에 따라 가격 차이가 조금 꽤 있는 편이에요 이건 완전 핵감이야 돌이야 돌 네 아직은 뭐 이렇게 고등어가 이렇게 기름이 많이 차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겨울 고등어 생각하시고 구입하시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조림 같은 거 해서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요거부터알더큰거 있거든.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병어가 있는데 병어가 아주 좋죠. 아주 크기도 괜찮고 가격도 좋습니다. 오징어도 가격이 좋아요. 35,000원. 그리고 이제 20마리짜리고, 이거는 25마리짜리에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32,000원. 이렇게 되구요. 이제 갈치. 이거 좀잘 자란 갈치들이에요. 선도는 아주 좋더라구요. 네, 지하 1층 허로보간 장. 네, 서울시사는 오랜만에 들렸습니다. 여기 영업시간은 0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장점은 경매장이 문을 닫고 있는 그 시간에도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폐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량으로도 구입이 가능하세요. 뭐, 키로 단위 구입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 토, 일에는 이제 손질된 필렛 예약해서 또 구매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장보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